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의 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토지인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을 잘염문 알곡이 고개 숙여 화답하는 들녘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 옆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된 눈이 정겹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들녘의 색깔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군요. 낮은 산자락 사이사이로 풍요로운 금빛이 이어집니다. 뭉게구름 떠있는 푸른 하늘 아래 소박한 농가주택들도 몇채 보이네요. 평안한 풍경입니다. 소개해드릴 도는 마치 여린 풀립과 같은 모양이군요. 전면으로 길게 닿아있는 폭 3m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축사는 직선거리 약 160m 내외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은 2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도보로 1분 이내 거리입니다. 홍성읍사무소, 군청, 의료원, 각급학교 등 홍성시내는 차량 5에서 10분 정도 내포신도시는 차량 15분 내외 홍성톨게이트는 13분 정도 거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차량 3에서 5분 정도 거리의 홍동 면소재지가 접근성은 더 좋습니다. 홍성 시내에 가까운 곳에 주말 농장으로 좋은 이 토지의 면적은 1412제곱미터, 약 427평입니다. 기능 목적의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분에게도 적합한 면적의 저렴한 토지로 매매가는 전체 4,270만원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라면 건폐율 20%의 농업인 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홍성의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에게도 권합니다. 고맙습니다.